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모영순 그리고 CM아이린입니다 모영순의 모, 아이린의 아 이번 주도 달콤하게 다양한 이야기 모아 모아 챙겨드릴게요 모험가님들과 함께하는 검은사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CM아이린입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검은사담이 텍스트 형태의 읽는 콘텐츠에서 보고 듣는 라디오 콘텐츠로 리뉴얼 되었습니다 아 매주 주요한 소식이나 그 주에 꼭 챙겨야 하는 내용을 안내해드리는 검은사담을 아껴주시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라디오로 다시 태어난 검은사담 첫화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예고편에서도 함께 해주신 분이죠 MC 모영순님입니다 모험가 여러분이 내 마음속 영순이 안녕하세요 모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환불 <웃음> 철회요. 어, 예, 예. 네. 네. 이주년 특별기행 라이브 방송 이후 녹음으로 다시 뵙게 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란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웃음> 너무 당당해서 <웃음> 인정하기 싫은데 솔직히 잘 어울렸어. 인정합니다. <웃음> 특별하고 뜻깊은 날이었던 만큼 보다 신선한 모습으로 찾아뵈어 즐거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우리 모험가 분들께서도 너무 좋은 말씀 들려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날이 갈수록 영순님 진행이 탁월해지셔서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뭐야 요즘 에이든이 자꾸 제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웃음> 네.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공식 크리에이터 모영순입니다 네 그럼 모영수님, <웃음> 검은사담으로 처음 함께 하신 소감은요? 어, 매주 읽기만 했던 검은사담에 직접 출연하게 되니까 어, 너무 신기해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어, 2월 4주차 업데이트 점검 이후에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거나? 어... 저 그거요! 생일초! <웃음> 어떻게 모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네 2주년 기념 이벤트 중 하나인 2주년 선물 마켓에 대해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 2주년에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시작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2주년 선물 마켓에 모음가 여러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주년 선물 마켓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럼요! <웃음> 이벤트 매너에서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버튼 두 개가 나타나고요 2주년 응모권으로는 현물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생일초를 모으면 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자세히 파악하고 계신데? <웃음> 저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웃음> 특히 이주년 응모권으로는 Galaxy S20 Plus나 버즈 같은 최신 기기도 받을 수 있고 생일 초는 심연 장비 꾸러미로도 바꿀 수 있어서 엄청 열심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웃음> 근데 생일 초획득 방법을 왜 몰라. <웃음> <웃음> 이게 다 이게 다 아이린이 공지 열심히 안 써줘서 그런 거니까 알려주십시오. 네 생일초는 2주년에 맞아 진행되는 여러 이벤트에서 획득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주년 기념 푸시선물 이벤트인데요 2주년에 맞아 매일 오전 9시에 생일초를 우편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 그냥 접속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푸시선물은 발송 후 6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우편이 만료되기 전에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주년 기념 우두머리 소탕 작전 이벤트예요 일반 필드에 나타난 우두머리를 제압하여 각종 흔적을 모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요 네가지 흔적을 하나씩 모으면 1회에 한해 고대문양 각인서와 교환할 수 있고 흔적을 감정할 시 확률에 따라 생일초 등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 저이 이벤트도 궁금했어요 만약에 우두머리가 18시부터 19시까지 나타났는데 18시에 게임을 못 켰어 그럼 저 참여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18시부터 19시까지 우두머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두머리를 제압한 시점부터 10분 뒤에 다시 소환돼요 최초 출연 이후 1시간 동안 제압과 재소환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19시가 되면 우두머리가 사라집니다 이벤트를 처음 안내해드릴 때 저도 이 부분에 미처 전해듣지 못해서 화요일날 공지를 보강했어요 생일초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벤트는 신나는 흑정령 레이스입니다. 좀더 신나게 한 번만 읽어주시면 안될까요? 신나는 흑정령 레이스예요! 어예 <웃음> <웃음> 그거 뭐예요? 네 2월 4주차 업데이트를 통해 새롭게 추가된 컨텐츠인데요 레이스가 시작될 때 미니맵 주변에 달리는 것 같은 흑정령 아이콘이 생겨요 그걸 터치하면 캐릭터가 레이싱 전용 지역으로 이동하고 흑정령으로 변신합니다 어, 그럼 흑정령으로 달리게 하는 거예요? 와, 귀엽겠다 네네 좌측에는 가속 버튼이 있고 우측에는 감속 버튼이 있어요 에서는 가속을 하면서 빠르게 질주하고 무통이가 가까워지면 감속해서 부딪히지 않는 게 요령이에요 부딪히면 속도가 떨어져서 높은 등수를 기록하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저 흑정령 레이스 아이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흑정령 레이스는 <웃음> 2주년 당일인 오늘 18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지금 달리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도 많이 배워가네요 특히 생일초를 얻을 수 있는 흑정령 레이스 완전 기대됩니다 어, 도움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알찬 내용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은사담이더 다양한 내용으로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도록 어, 어, 여기서도예요? 그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